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백나린입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5c 등급에 달성을 했습니다. 어 이제 아마 시.. 어그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를 한지 대략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. 드디어 5c 등급에 달성을 했고 이제 5c 등급을 넘어서 어 n 등급까지도 최대한 빠르게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시 다음이, N이지? 다음이 N이고, n 이지 오시 다음이 n 이고엔 다음이 디. 디 다음이 어. 뭐지? 디디 다음이 뭐지? 아무튼 네, 오시 등급에 달성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좀 레벨업을 빨리 하는 방법이 아니고 레벨업을 빨리 한 것처럼 보이는 꼼수 같은 걸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자, 우리 여러분들께서요, 아마 게임을 하다보면은, 그, 위에 등급이 뜨잖아요. 사람들마다. 그래서, 이게 그 등급만 봐요. 우와, OC다. 우와, N이다. 우와, s SP다. 우와, SX다. 이런 등급만 본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, 이 등급만 보고 되게, 어, 레벨이, 아, 그 등급이, 그 등급만 보고 굉장히 강해 보인다.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. 어뭐 고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. 일단은 이 등급 같은 거를 약간 좀 봐야 돼요. 이 등급은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요. 공격력, 방어력, 차크라, 검술 그리고 그 스피드, 점프 모두 합쳐져서 등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등급을 할때 공격력 0, 차크라 0, 소드 0, 어, 이, 어빌리티 0, 그리고 스피드 0 해놓고, 방어력만 N을 찍어버리면, 그냥 여기서 N으로 나옵니다. 네, 하지만은, 우리 여러분들, 그렇게는 못하잖아요. 어, 대부분, 공격력을 올리고, 방어력을 올리고, 그리고 차크라를 올리는데, 레벨업을 빨리 한 것처럼 보이고 싶으시면, 제일 먼저, 방어력을, 어, 강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일단, 뭐 당연히 클래스, 이 클래스에 따라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. 일단 그 클래스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 새로운 곳 가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하실 때 훈련하실 때네 다른 곳 가서 훈련하실 때 방어력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그이후부터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격력이나 차크라가 아니고 방어력부터 올려야 되느냐 자 공격력 같은 경우는요 공격력 하나만 올릴 수 있고요 차크라 같은 경우도 차크라 하나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력 같은 경우는 방어력 플러스 검술도 같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자 지금 제 퀘스트를 보면은 이 검술 이 100SP까지 달성하면 또 새로운 검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검까지 하면은 정말 빠르게 네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은 방어력도 방어력대로 오르고 검술도 검술대로 오르게 되니까 어 공격력이나 차크라를 올릴 때보다 더약두배 정도 속도로 공격 그, 그이 파워 토탈 파워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? 자 그렇게 하시면 은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조금 빠르게 네, 레벨업이 가능하고요 저같은 경우는 대부분 검술이랑 방어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공격력 그 다음 어, 차크라를 올리는 편이에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아니 나르님 사과력부터 올리라면서 왜 나름님 공격력부터 올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, 잘못했어요 이거 그 업그레이드를 예, 잘,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공격력을 <웃음> 해버리는 바람에 예, 그냥 아 안되겠다 그냥 공격력부터 올려야겠다 하고 그냥 공격력부터 올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, 네. 네, 확실히 공격력만 올리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파워가 안 느는 것 같기는 해요. 아마 방어력부터 했었으면은 이 OC 영상을 조금 더 일찍 찍었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뭐 OC 등급이나 N 등급, 뭐 SP, SX, d 등급 등등 좀 빠르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싶으시면은 네, 그렇게 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. 어? 자, 우리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한 가지 그냥 약간은 꿀팁, 이거 꿀팁이라 해야 되나? 꼼수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? 어떤 그럼, 어, 꼼수 같은 꿀팁입니다. 네, 그냥 등급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네, 그 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, 오시는 것까지 달성을 했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한번 챔피언 뽑아봅시다. 오, 오랜만에 챔피언 뽑는 것 같은데 지금 몇개모하지 나? 6만 9천개, 대략 7만개 정도 되네요. 아 근데 아스... 이거 좀 뽑고 싶은데? 아... 아스타 아좀 뽑고 싶은데? 으... 아 맞다 나그 챔피언 또 없애놨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. 이거 또 엘파처럼... 애니... 아 엘파도 에파, 올스타처럼... 약간 이거 올리는 거 로벅스 말고 치카라 사용해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. 음. 오케이 피콜로. 이게 로벅스가 정말 랩파가 로벅스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어 더블 피콜로. 자 챔피언은 요새 통안 뽑았는데 조 좋은 거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코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 코드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코드를 못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<웃음> 근데 안 나와서 코드를 못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 정도는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아마 엘파코드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여러, 여러분들한테 코드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어? 제가 코드를 안 알려드리고 싶어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코드가 안 나와요 요새 요새 에파가 새로운 게임 만든다고 어... 좀...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에파가 만든 새로운 게임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나 어, 머리 왜 이래 진짜? 머리 자르러 가긴 해야겠다 자... 일단 신, 새로운 게임이 등장하면 그것도 우리 여러분들이랑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오늘은 또 안나와 이거 큰일 났는데 어라 이번엔 전설 자체를 못 뽑을 것 같다 어 심화 등급은 사실 노리기 힘들고 그렇게 따지면 또 이타치와 샹크스 나오는 거좀 운이 좋긴 했다 자 전설 등급은 지금까지 다 먹었고 신화 등급 중에서 아스타 빼고 지금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캐릭터 중에서 아스타 빼고는 한 번씩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음. 단점이 아스타를 뽑고 싶은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물론 아스타가 나왔다고 아스타를 쓰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스타가 나왔다고 아스타를 쓸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뽑아보고 싶잖아요 음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챔피언들을 모두 소지해봤던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나오는 것같아 내가 <웃음> 볼때 안스타는 아, 안나올 것 같다 음... 자 마지막 한번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빙! 카네키 자 이렇게 아무쪼록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OC 어, 등급 달성 기념으로 네 여러분들한테 꿈수 더불어서 그리고 뭐 챔피언을 한번 뽑아봤는데 챔피언은 좋은 건 등장하지 않았네요 음 그것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안녕